기왕 질환자가 고지무 위반 이후 비보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32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꽃게를 손질하여 날것으로 섭취한 후 설사, 졸음, 무기력감을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쟁점 법정 감염병 여부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감염병에 대해서만 제외로 인정하고 있고 비브리오균은 3금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재 포함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쟁점 고지의무 위반 여부 당뇨와 관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근본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쟁점 경미한 외부요인 만성질환이 있는 비보험자가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는 경미한 외부 요인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체국은 수익자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